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골프장으로. 어어 어, 배타고. 영상이잖아요 몰랐어? 배타고 출발. 이름이 뭐예요? 아, 이름이 동모시시. 동모 동모. 모여긴모씨입니다 동모. 모동모모 동모. 있으면안 돼. 이게 뭐지? 이 어, 아, 맛있겠다. 내가 아, 안 되는데. 아. 어, 아, 아, 아, 안거요 아니 <목소리> 하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자 여긴 타이엔입니다 타이엔 다이앤. 베트남 타이엔이고 주민은 이렇게 돼천년연행사의 천연, 대표 새우가죽 아, 야 여기 많이 500원 500원 2천원 2천원 <웃음> <웃음> 맥주값 하나 나오네요 <웃음> 자 여기 한번 찍을게요 잘찍을게요 우리가 언제 이런 데또 와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제 활기차고. 자, 맛있게 드셔주세요. 네, 가자. 1 0만 원, 만원 주고, 만원 주고, 1 0만원이고마워요만원 주고, 100만 고마워요 자. 원 주고, 100만 고마워요야원 주고, 100만 고마워요만원 주고, 100만 원고만원고마워0만원 주고, 이0 0만원고만원고마워0만원고1 0만고만고1고고고 나누기 일을 하세요. 해외 예. 아, 네. 네. 네. 네. 여행자의 거리라고 해서 이처럼 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 세계, 네, 먹어서, 그래서 야, 많은 먹어서, 지나고. 세계 각국의 많은 분들이 지나가요 세계 각국의 많은 여행자들이 보이는 외국인 거리입니다. 군바 군바다. 러상에내 손에 들어온 건내 돈이지. 와. 야. 이거는 냄초아잔이라고 해요. 알라 라 냄초아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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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쳐요, 좀 쳐. 아홉 시야. 훔친다. 야 지금 아홉 번차야지 그렇지. 아, 진짜 멋있다. 잘 왔지. 바크라가 응. 멋있어요, 여기가 멋있어. 템보리 응. 어 저 <pouch> 저기 세좀있는데몰로 난사 아까우리. 아 그냥 쪼을까 봐. 자, 가 저쪽으로 들어가 봐. 예. 님어딨나요 동굴? 동굴 동굴 안으로 들어가야? 네. 동굴 뭐 안에 들어가야 돼. 어, 빠지면 안 되니까. 오 <웃음> 자, 여기 베트남 이름 뭐예요? 미안이라고요. 리안미연 미안. 아, 여기 아, 여기. 어, 여기 아니, <웃음> 여기 여기 여기. 맹맹이라고. <웃음> <링미로워>, 장안이요. <웃음> 아니, 장안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 장장한이 장안이요. 장안. 장한, 장안입니다. 장안. 장한. 어, 그러면 콩콩콩 산. 아, 콩 아일랜드. 콩 아일랜드 콩, 콩 아일랜드. 콩 아일랜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아, 저 이재형의 스승이죠. 고릴라 형님. 음. 큰 고릴라 형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콩 아일랜드는 톰 히들스턴이 주연입니다. 아톰 히들스턴의 주인인 연주 네. 주인공인 그 영화 콩 아일랜드 보러 가야죠. 자 우리 고릴라 형님 왕 고릴라 형님 보러 가겠습니다. 잠시 뵐게요. 자 레츠고 동굴 속으로 컴온. 음. 음. 음. 신바띠의 뭐. 삽사바삽 삽사하삽 아, 진짜 이거 소바 때문에 나. 오, 오 동굴로 들어가는구나 동굴입니다 동굴. 오 여기 밑에가 비치네다. 응. 응. 응? 오 우리 삽사바삽 삽사오 시원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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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저거 뭐 많이 벌었어? 많이 벌었어? 약간 나왔어. 자, 아줌마한테 맞을 뻔했어. 아줌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 자연이 멋있다. 영화 콩 김콩? 아이고, 이런데 빠지 하나 차리면 안 되냐? 아니, 30분 간다는데 금방 왔네? 저기 아니야? 트로트 아니야? 방금 저 들리는 거? 현철아저씨 콘서트 있대. 어허. 사랑해요 지금 홍대 이탈한 것 같은데 음? 이야 되게 몽환적이네 안녕하세요 댄스곡이었어 반전이였어 야, 아니, 아니, 아니, 야, 야, 고기였어, 아니, 고기였어. 야 여기 사나보다 여기 <목소리> 살아나봐 매니저다 <메이저다>. 티에가 매니저 <목소리> <목소리> 그럼 마지막에 도마뱀이라고 얘기했던 게이 도마뱀 <목소리> 베트남 시내에 있는 곳입니다. 어, 그 베트남 한노우에서 가장 어, 땅값이 비싸다는 곳. 바로 이곳이 엄청 비싼 곳입니다. 베트남, 여기 베트남 하노이. 오른쪽 주머니.